창업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전자협약 매뉴얼 이번 시간을 통해 전자협약의 절차를 알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협약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협약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업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단 일부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협약 신청 및 체결 등 방법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의 사업관리, 전자협약, 그리고 협약 안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전자협약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협약 전 준비사항, 협약 작성 및 제출 방법, 협약 신청 절차, 협약 체결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협약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. 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또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할 사업 공고 및 지침 확인과 관련한 협약 서류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협약 전 준비 사항을 한 가지씩 볼까요? 먼저 협약 전 준비 사항 안내 부분에서 전자인증 관련 법령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자인증 관련 법령을 숙지합니다. 그리고 다음 칸에 보이는 공인인증서 발급 준비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업비 관리 계좌 및 카드 개설 내용을 확인하고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사업비 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카드를 발급합니다. 이번에는 2단계인 협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. 본 화면에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서류 제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업비 조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미리 준비한 협약서류를 업로드하는 것이죠. 이 단계에서는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후 전단기관 담당자의 협약서류 검토가 진행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,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협약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. 본 화면에서는 가상 계좌를 확인하고 민간부담금 납부 사항과 협약 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협약 진행 시에는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 안내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전자서명을 통한 협약 신청 후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서명이 진행되면 협약 체결이 완료됩니다. 물론 세부 사업별 최종 협약 대상은 상이하므로 관련 지침을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.